예. 시야 확보도 되지 않고, 제위관은 체력을 회복해야 하니까요. 부서진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인근 500미터에 데코일을 뿌려놓을 거고요. 4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으그, 오랜만에 지상에서 야영이네! 우와! 저 야영은 처음이에요! 일단 불부터 붙일까요? 캠프 파이어는 안 돼. 데코이는우리가 뿌리고 올게. 아니, 내가 간다. 는너기는 쉬도록 해. 희는 너희는 너희는 너그래그럼 부탁 좀 할게. 이봐. 미아라. 너희너희 무슨 관계야? <웃음>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걸까? 윤희가 너한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의지? 윤희가? <웃음> 아니야, 서로 어쩔 수 없이 붙어있는 거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톱니바퀴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 나와 윤희는 그톱니바퀴가 많이 일그러져 있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지 일그러져 있으니까 응. 그런데 그 일그러진 톱니바퀴끼리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나와 윤희가 그런 경우지 일그러진 톱니바퀴지만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웃음> 멀리서 보면 맞물린 모습이 제법 흉측할 거야? 아니에요, 예쁜걸요? <웃음> 고마워 길그러진 통리바퀴라. 그럼 이제 너희 차례네. 응? 너랑 나피 같이 행동한지 오래됐지. 보면 알수 있어. 네오는 신입인 것 같고. 예. 비밀인데 사실 저는 스파이거든요. 음, 엄청난 비밀이지. 암. 어, 그렇구나. 우린. 그래 문제 아들이지, 아 아니지, 불량품인가? 어? 미안, 이만 자도 될까? 음, 비겁하네 좀 봐줘 그래, 특별히 용서해줄게 윤희, 일어나. 그러다가 지휘관이 압사당할 수도 있어. 음, 윤희, 조금만 더 잘래. 지휘관, 따뜻하고 딱딱해서 기분 좋아. 무슨 상황이야, 이거? 윤희가 스승님을 침대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일어나, 출발하자. 어, 싫어. 하 대기 중에 왜? 빼앗긴 것 같은데 괜찮아? 흐흐 <웃음> 유니만 좋다면야 근데 뒤에서 보니까 아버지와 딸 같네요 포메이션이... 헤헤. <웃음> 지휘관. 윤이 손좀더 세게 잡아도 돼? <웃음> 지휘관. 따뜻해서 너무 좋아. 신기하네. 니케가 온도에 집착하다니.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 그런 건 아니야. 음. 무감각증이거든. 하지만 어째서인지 타인과 접촉했을 때만 감각을 느껴 원래 그런 거였는지, 능력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타인과의 접촉을 원해 그나저나 보통 사람들은 질색하고 물러서던데? <웃음> 너희 지휘관은 좀 이상하구나? 이상하진 않지 그렇지, 이상한 것과는 거리가 있지 스승님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래. 매복에딱 좋은 장소네. 어, 이거 안 좋네. 아무래도 우리 유인당한 것 같지? 레처는 지능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철회할게. 우린 지금 토커티브에 걸려들었어. 유니 나이스 이 자식들 지휘관을 노렸어 우리가 아니라 포메이션 h 5 o 휘관 g 제 o 로 e 들은 t Formation 8! See 하지 u See you! See 지 o 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0 0 u See you! <웃음> 우리 제법 잘 맞지 않아? 응! 윤희, 얘들 좋아 지휘관도 좋아 5인 스쿼드로 구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그러게 어떻게 생각해, 라피?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에이, 그래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믿을 수 없어 음. 유니 지휘관 살려줬어 상조. 유니 아, 지휘관은 사람 지휘관. 와 진짜? 그럼 손조진 진짜 해도 돼? 이제 그만 <목소리> 지금은 잠시만 가만히 계십시오. 지혈 중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다 됐으니 <목소리> 찾지다 <목소리> 뭐? 조금가지금놀지 죽이려 했네 이런 행운이라니. 마,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 랩초잖아! 지가. 미, 미아라! 발, 발 모양! 토크티바. <웃음> 움직이지 마라! 내 앞에 서 있는 게 누구인지 상기해주면 고맙겠군. 으아! <웃음> 으 음. 응, 으아! 으아! 시아으차 으아! 건가? 이 정도로 만들어 놨으면으은으먹으지겠지 자, 포획할 시간이야 오래 버튼인가 이런 상황에서 움직임이 둔해졌어 곧 쓰러지겠지 <웃음> 그럼 스퍼트를 올려볼까? 감각 교환이라 <웃음> <웃음> 내 몸을 부술고즐거움이라니 치킨 펄봐라갈기가이렇기는킨통스 가위가 이렇게 어킨 펄스. 가위가 이이 크... 가 차단을 했으니다 서있는 위치부터 바꾸는 게기본일잘 알아둬라 유사인가 자.. 자가수복이라고? 렙소한테 그런 기능이... 인간... 나와 함께 가지 염조리 따라온다면 위해는 가하지 않겠다 나도 거절한다 탈수 없지 팔다리가 없어져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테니 그건 허락할수 없다 벌써 수, 일어날 수 있다고 유사인간 따올가 <웃음> 그렇군 페어리테일 모드 레드 후드인니다 조용히 해라. <웃음> 오늘 정말 운이 좋고, 휘관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 사이에 탈출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여력으로는 휘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 보고해 주십시오. 인간의 언어를 하는 랩처가 있... <놀람> <직원>! <놀람> 이 시간은 자식 도망이라니 욕해하지 못하도. 자 얌전히 따라와라 아니스, 네온아 미안해, 목숨을 걸어줘 젠장 진짜... 예 훌륭하다 대함 라이플? 여긴 맡겨라 꺼져라, 이단수복 기능이 못 따라가는 거 진짜. 가 젠장! 너흰 돌아가라 뭐, 뭐야 이거? 아니스, 네온! 워드리스와 지간을 데리고 안전지대로! 서두르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입니다 방주로 내려가 치료를 받아야 해요 왔던 길을 돌아가기엔 너무 먼데? 수송계를 요청할 수도 없어요 통신이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다 저 둘도 부상이 너무 심해 여섯 중 셋이 부상이라는 거지 어, 미안해 미안 신경 쓰지 마 상대가 너무 규격 외웠어 어떡할래? 위험하더라도 봉화를 피울까? 아니, 전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진? 근방에 거대 전파탑이 있어 그곳에서 방조화의 직통 회선을 쓰겠어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글쎄, 평소 때라면 2시간 정도 걸리겠지만안나절까지 각오해야겠네 그만큼 교전 횟수도 많아질 테고 지휘관, 괜찮으시겠습니까? 유니, 지휘관의 다리 감각을 차단할 수 있어? 으... 어... 잠깐 밖에 못해 <웃음> 내가 교환할게 고통에는 익숙하니까 좋은 생각이 아니야 전력에 너무 손실이 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우리 돌아가면 난리 나겠네 지휘관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냥은 안 넘어갈 거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연락이 우선이야 <목소리나> <흠>. <목소리나> 뭐였을까? 그것들 말을 하는 랩처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게 그저 특이 개체 포획인 줄 알았는데 완전 미지의 뭔가가 나올 줄은 몰랐어 랩처가 맞긴 한 걸까요? 그리고 그 니케... 걔는 또 뭐야? 대암 라이프를 단독 운영하는 니케라니 그야말로 화력의 극치 같은 느낌이었죠 애초에 이 작전 우리끼리만 하는 거 맞아? 음. 돌아가서 보고할 게 한가득이네 물어볼 것도 한가득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네 아쉽게도 말이야 아, 돌아가기 겁난다, 진짜 그건 그렇고, 지휘관님 어떻게, 걸을만해? 역시 없는 게 낫지 않아 안 돼, 기습에 대응할 수 없어 지휘관, 힘드시겠지만 부축 정도로 참아주십시오 음, 강한 사람이네 그동안, 잠깐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아니스, 네온, 경계를 부탁해 오케이 예 <높이> 음. 놓쳐버렸네, 토커티브 응, 어, 윤희, 아무것도 못했어 랩처 포엑 스쿼드가 랩처를 포획하지 못했다라 우리, 폐기되는 거야? <웃음> 슈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달렸겠지? 윤이는 폐기되기 싫어 미아라랑 헤어지기 싫은 거에. 음... 그래 나도 그래 지휘관이 우리 폐기 안되게 도와줘 <웃음> 뭘 어떻게 도와줄 생각일까? 음 <웃음> 그래, 믿고 있을게 지휘관? 시프티와 연결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현 상황에 대해선 보고했습니다만 지휘관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받으시죠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아무런 보고도 없이 지상으로 올라가다니 제정신이세요? 거기다 니케 사용까지! 군법 회의감이라고요 말인가요? 음... 알겠어요. 뭔가 엮여있군요. 이건 앤더슨 부사령관께 보고할게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와... 미치겠네.. 10분 거리에 부서진 활주로가 있을 거예요. 그곳으로 수송기를 보낼게요. 어쨌든.. 각오 단단히 하고 복귀하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닐 테니까 끊을게요 라저 이렇게 탁 트인 곳이라니 역시 지상은 좋네요 응? 라피, 아니스 저 멀리서 먼지구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막도 아닌데도 모래폭풍이 일어나는군요 역시 지상은 신기해요 어. 라피 랩쳐다 예? 수는 대략 200개 정도인가? 어머나 포메이션, FF 수송기가 곧올 거야 버텨보자 진짜, 어제 오늘 운안 좋네 저 있잖아요 첫 지상 나들이 치곤 최악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럼 최악은 아니지 뭐 우와, 그렇군요 30초 후, 교정거리에 들어온다 다들 준비. 더 죽겠는데 이 자식들 끝이 없잖아. 수송기는 아직 멀었나요? 왔다. 열시 반면 대공 확인 확인 화력 집중 수송기를 지켜. 에이, 막고 있는 놈들이 너무 많아. 거리가... 타고리가... 소장거리 저격 <웃음> 저 거리에서? 뭐야, 수성기에 저런 무장이 있었어? 아니, 이런 짓을 할수 있는 건단한 명뿐이야 앱솔루트가 온다 앱솔루트 강화 완료. 아, 주, 죽을 뻔했다. 와, 레처가 엄청 많네. 앱솔루트 아, 엘리시온의 최강 스쿼드. 지원군 한번 엄청 빵빵하네. 적기 1 5 3기로 확인. 포메이션 FFR 빠르게 정리하자. 아, 음. 알겠습니다. 인카운터. 장하네, 다 처리했어 상황 종료 적재해도돼말 걸지마 명령이라서 응했을 뿐이니까 은... 은화? 아무리 그래도 지휘관님인데 뭐? 아, 아니 아, 그, 그게 말 똑바로 안 해? 그래서 뭐? 아니야, 아무것도 라피 오랜만이야, 엠마 그때 말도 없이 가버리고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 미안해 <웃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안심했어 잘 지내고 있는 걸까? 표정이 달라졌는걸? 내가? 음 찾은 모양이구나 드디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웃음> 그럼 됐어. 난 라피만 행복하면 되니까 나, 라피? 잘 지냈어? 베스티? 어, 어떡하지? 나 눈물 나올 것 같아 여전하구나, 넌 너희들 저거랑 말 섞지마 응아 넌볼 때마다 문제에 휘말려 있네 그러니까 불량품 소리를 듣는 거야 어? 그렇게 잘난 듯 떠들어대더니 결국엔 이런 곳에서 사고나 치고 있는 거냐? 너답다고 할까? 여전하다고 할까? 어쨌든 다행이야 네가 여전히 불량품이라서 이봐, 말좀 가려서 하지? 끼어들지 마, 삼유니케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웃음> 와, 얘 성격 장난 아니네 에이, 은어은또 그런다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리더가 성격이 좀 못돼서, 응?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사실인 걸 어떡해 다, 방주로 복귀한다